만 원어치 드려요? 네네 네 이게 다 해서 3만 원예 3만, 3만 원. 원 요거 2만 원 요거. 예5만원저러면 예. 오징어 두 마리 그냥 한 채로 그냥 저 이거 하나 주세요 네 사장님 저도 어두 마리 우유 뭐야 제야 잡혀요 네뭐게잡혀도야 뭐야 마리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, 오늘 가지고 온 생선들은 바로 지난번 동해어시장 탐방을 하면서 구입해 온 수산물들이에요 숭어 고등어 오징어 갈고리 흰오징어 가시진흙새우 그리고 단새우 이렇게 제가 구입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가시진흙새우 같은 경우는 생물이에요 가, 사, 구입할 때 살아있었던 음, 건비라 서 이거는 회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선도고요 어, 단새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살아있었는데 단지 여기에 사이즈가 좀 작아요. 어, 이제 잘 자라죠. 그렇지만 이제 선도가 워낙 좋았던 그런 단새우입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꽃새우랑 닭새우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있으니까 산지에서 이제 구입하게 되면 이런 점들이 좀 재미있어요. 그래서 이거 완전 이제 개이득 본 그런 새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갈고리 흰 오징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저분해 보여 생긴거는 하지만 이 선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자세히 한번 또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삼척번개시장에서 구입한 가시진흙새우인데 이건 냉동을 해동시켜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쪄서 먹을 거고요. 좀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. 작은 단새우는 만 원에 570g 이 정도 구입을 한 거고요. 그리고 가시진흙새우는 900g에 2만 원. 이건 좀 가격이 좀 있죠. 냉동 같은 경우는 760g에 만 원. 이렇게 되네요. 그리고 이제 숭어 같은 경우는 1.1kg 가 15,000원 이 정도 됐고요 근데 이제 새우 같은 양이 워낙 많아서 제가 한 4분의 1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전부 다 냉동해서 나중에 에예 집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는 손질해서 나중에 구이로 먹었어요 요거는 이제 획어 이렇게 초조림 같은 거 해볼까 했는데 너무 작고 기름이 별로 없어서 이제 이건 아직 구워서 먹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징어는 가위로 손질하는 게 편하고요.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해서 하는 이유는 이 내장을 가지고서 제가 쓰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내장 부분에서 이제 먹물만 잘 띄어냈고요. 이게 터지면은 좀 이게 도마가 지저분해지죠. 그래서 눈알도 어, 잘라냈습니다. 가위로 하는게 좀 편한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아가미도 제거하고요. 요 내장은 제가 소금에 절여서 다음에 좀 다른데 좀쓸 예정인데, 요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영상으로 한번 남,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무늬 오징어는 예전에 제가 손질 영상 따로 올려놨거든요.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, 갈고리 흰오징어 이거 이제 껍질을 이렇게 해서 좀 벗겨냈습니다. 이제 숭어인데 이 지방은 없지만 살이 엄청 단단한 숭어예요. 이렇게 보면 배도 이제 지방이 별로 없죠. 그러니까 겨울에는 사실 그 가숭어라고 해서 뭐 참숭어, 밀치라고 부르는 그 숭어를 많이 먹죠. 근데요이 숭어 같은 경우는 육질이 굉장히 단단해서 이 씹는 맛이 괜찮아요.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손질을 다 했고요. 이 숭어 아까 제가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렇게 칼 들어갈 때 우두둑 우두둑 거리면서 이 근육 자체가 엄청 단단해요. 그래서 근육이 이제 단단하다 보니까 이제 씹는 맛이 정말 좋죠. 그 대신에 이제 그 단맛이라고 해야겠죠? 지방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거는 좀 부족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숭어를 좀 다르게 먹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숭어가 이제 참 예전에 저렴했는데 요새는 좀 많이 좀 비싼 것 같아요. 기름이 없으면 껍질 벗기가 기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숭어 같은 경우는 여기 앞부분에만 뼈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V자 형태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. 가시진흙새우하고 갈고리 흰오징어는 그냥 쪄줬어요. 숭어는 살이 좀 단단한 편이라서 너무 두껍지 않게 써는 게 좋아요. 너무 두껍게 써면 좀 질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숭어 밤이라고 하죠. 이위 부분 위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 부분도 좀 썰었고요. 그 나머지는 이제 참깻잎하고 참깨 넣어서 무침할 거예요. 그래서 최대한 얇게 썰어줬고요. 그리고 깻잎도 최대한 얇게 썰어서 여기 이제 참깨를 넣어서 같이 버무리는 거예요. 그 예전에 제가 그 제주도 영상 중에서 보면 독가시치 이렇게 해서 구입한 거 있어요. 이제 그거를 따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 그리고 오징어는 제가 이렇게 반으로 이제 포르 뜨듯이 갈랐어요. 이렇게 되면 단맛이 조금 더 증가 되요.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얇게 썰어 가지고 이제 먹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무늬 오징어는 그냥 넓적하게 이제 횟살듯이 썰었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연골 부분이죠. 요게 좀 오독오독하니 또 씹으면 또 맛이 좋아요. 자, 그리고 몇 마리는 아까 제가 찐거 말고 이제 삶아서 준비를 했고, 또몇 마리는 회로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자, 요렇게 해서 이제 어시장에서 장바 갖고 온 건데, 지금 숭어회, 오징어회, 숭어 깻잎 무침, 그리고 숭어 뱃살, 어, 무늬 오징어, 어, 이렇게, 그리고 숭어 밤이라고 하죠. 그 내장,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삼척번개시장에서 산그 냉동 가시진흙새우, 찐거고, 뒤에는 이제 갈고리 흰오징어, 찐거에요. 이제 이거 회로 준비한 그 가시진흙새우, 그리고 이제 북쪽 분홍새우, 단새우, 그죠? 요거는 이제 삶은거에요. 요거는 제가 찐거하고 삶은거하고 맛이 달라요.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이제 숭어회부터 먹어봤는데, 기름기는 별로 없습니다. 그, 그런, 그러면 이제 단맛도 별로 없어요. 그 대신에 이제 식감. 음, 네, 이 식감이 정말 좋아요. 아삭아삭,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 정말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징어는 가운데 이제 갈라서 얇게 해,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걸 간장에다가 찍어 먹으면 단맛이 정말 좋아져요. 완전 맛있어요. 그리고 이제 오늘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깻잎 무침이 이게 대박입니다. 이거 숭어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. 그리고 이제 초고추장에다 찍어먹는 거좀 추천을 드리고요. 정말 맛있어요.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자 그리고 이제 단새우인데 이거는 많이들 아시죠? 이렇게 횟집이나 뭐이자카야 이런 데 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새우이기 때문에요. 달달하니, 예, 뭐, 다 아시는 맛, 그 맛입니다. 그리고 이제 가시진흙새우 같은 경우는 아, 요거는 이제 회로 먹는 게뭐 특별하게 와 이거 맛있다, 막 이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탱글탱글한 그런 음, 느낌만 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시진흙새우 삶은 거예요. 근데 요거는 찐 거하고 이제 비교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 맛이 좀 달라져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쪄서 먹는게 훨씬 더 낫더라 아,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삶지 마시고 요거는 쪄서 한번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동해쪽에 가면 꼭 먹어봐야 돼 그런 생선 어, 새우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맛있어요 미쳤어? 우리 예전에 똑같이찜 먹었던거 기억하지? 제주도에서? 그거랑 똑같지 않게 먹었 네 제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.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동해 어시장에서 구입한 수산물 리뷰는 여기까지 준비했구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